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약을 좀더센걸 써볼까? 응? 일단 수강생들하고 정리시켜 놓긴 했는데 7080 느낌 아니야? 의상좀잘 나가던 온라인 패션계 간판 모델 효정 이채영 외모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난 그녀는 슬럼프에 빠진다. 그냥 다 예뻐지려고 온거 아니에요? 모두 다른 목적 하지만 같은 욕망으로 요가학원을 찾은 효정을 비롯한 회원들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쿤달리니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수련을 이어나간다 궁극의 아름다움에 가까워질수록 알수 없는 섬뜩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잘나버리세요 그 의심의 싹을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영화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 아 또래 새끼 아저씨가 광고에 대해서 뭘 한다고 자냐 수정아 진짜 미안한데 클라이언트가 계속 마음에안 든다고 컴플레인을 하네 와 알잖아 이쪽 이런 거 언니가 부님 다시 연락할게 뭐야? 요가학원?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요가학원이 아니야. 수업도 따라가기 엄청 힘들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코스가 끝나고 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거야. 너몇년 만에 만난 사람한테 장난하냐? 뭐, 어. 요가? 음.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영화 유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가 독특한 연출의 미스터리 공포 영화로 관객들과 만난다. 마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물론 영화는 메모리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다른 모델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는 효정 이채영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네. 이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기 위한 효정의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다. 궁극의 아름다움을 얻게 해준다는 의문의 요가학원 칼리에서 미스터리한 아, 사건들을 마주하게 아, 되며 이야기는 하세요. 흘러간다 영화는 시대가 생산해낸 아름다움을 극적인 장면들과 어,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그래. 엮으며 서늘한 공포를 전달한다 수 끝날 때까지 아, 제되기 빡빡하네 규칙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되고요 응? 그냥 이렇게 쫄쫄 굶겨서 미인만 드는 프로그램이구만 안 그래요? <웃음> 네전 <웃음> 강미연이라고 해요 이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세 자 넘어가 볼게요. 아저기요 아, 집중을 못 하겠어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지 이거 차이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자세 이어가세요. 세긴 한데 몸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웃음> 완벽한 외모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내면은 불안해지고 요가학원에 숨겨진 진실은 그들을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인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 밀폐된 요가, 수련실의 폐쇄적인 공간 이미지는 요가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외모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을 미스터리한 사건과 결합시켜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배우들의 몸을 기괴한 동작으로 표현해내는 신선한 연출로 공포감을 고조시킨다.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호흡하세요. 확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혼자 수련소에서 명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그 흥분이 막 극대화가 되면서 그 뭐랄까 여지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느낌? 원래 잘했던 거아니야 지금까지는 쉬어고 솔직히 말해봐 쿤달리니는요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스승님께서 그러셨어요 스승님? 요가학원, 죽음의 쿤달리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가학원 등 대중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간 내면의 집착과 관계가 얼마나 극단적인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특히 겉으로는 매혹적으로 보이나 심리적 공포를 가중시키는 요가 수련실의 은밀한 공간은 수련생들의 육가를 활용한 기괴한 동작들로 가득 채워진다. 여기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스터리한 현상들은 스피디한 전개가 더해진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뭐해요? 나가세요! 괜찮아. 너도 그냥 즐기라고. 해보세요. 내면에 있는 모든 에너지 온라인 패션계 간판 모델 자리에서 밀려난 효정 외모가 능력으로 간주되는 대세를 따르려는 미연 조정민 그리고 요가로 인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보라강 미연 이들이 요가학원에 입소하게된 이유는 서로 다를지라도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궁극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채 미스터리한 진실에 다가가며 몰입도 높은 연기를 저, 펼친 주인공들은 영화 속에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공포를 섬뜩한 연기로 표현해내어 보는 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KBS의 비밀의 남자 2021 통해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채영은 외모로 인해 슬럼프에 빠지게 된 효정 역을 맡아 잠재된 욕망을 드러내며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소름끼치게 연기해냈다. 지은씨 잠깐만. 근데 심각한데?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나 여기서 나가게 하려고? 내가 니들보다 예뻐질까 봐! 그래서 병원 온 거잖아! 아니, 난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너나날 잘해! 형, <웃음> 진짜... 쿤달리니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playful> <jotka> 트로트계 라이징스타로 자리매김만 <sucked faut också shallow> 네, 많이 아쉽네요. 그 정도 영적 체험이면 또한 오랜만에 할수할수 스크린을 찾은 감미연은 노부부를 살해한 의문의 살인사건 피해자보라 역을 맡아 불안정한 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내며 영화의 섬뜩함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약을 좀더센걸 써볼까? 응? 일단 수강생들하고 격리시켜 놓긴 했는데 얼마 못 버틸 거.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섬뜩한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캐릭터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선보인다. 주세요. 미 형님, 들어와. 지원 씨, 괜찮아? 들어와. 어? 또한 오랜만에 스크린을 찾은 감미연은 노부부를 살해한 의문의 살인사건 피해자보라 역을 맡아 불안정한 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내며 영화의 섬뜩함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섬뜩한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캐릭터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선보인다. 음.